전국에 하나밖에 없어요, 가 수도권에서 2시간 거리라 이번 주말에 가기 좋은 여행지 추천으로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예천의 맛집부터 축제, 카페, 포토존까지 당일치기 예천 여행 코스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지금 가고 있는 곳이 경북 예천에 있는 이제 삼강문화단지에서 6월 11일에 경북 머선 1위구 예천편이 개최가 된다고 해요. 조선시대 화폐가 그 상평통보잖아요. 그 상평통보 체험을 할 수가 있대요. 오, 그 11일에 11시에 개막기념 경품 이벤트도 있대요. 그러면 일단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삼강주막 여기 가볼게요 여기 진짜 주막처럼 돼있어요 우와 그쵸? 안녕하세요 사장님 그 배추전이랑 도토리 네. 도토리묵 하나 주세요 배추전이랑 도토리만요? 네 차를 가져와가지고 막걸리 먹고 싶은데 우와 대박 엄청 커요 이게 6,000원이고 이게 4,000원이에요 저는 보부상숙소에 왔습니다. 진짜 운치있죠, 되게 이 옆에 있는 이것도 약간 그 느낌을 살린 것 같아. <목소리> <목소리> 오 재밌어. 우와 신기하다. 감다오 너무 귀여워. 아 막걸리 먹으면 진짜 따데 네, 맛있네. 그냥 억지로 먹는 게 아니라 담당자님 전화서 좀 받을게요. 같이, 같이 드시겠어요? 괜찮아요. 이게 상장 주마가 네. 과거와 현재가 공돈하는 곳이에요. 음. 시장이 이루어졌던 곳이고, 네. 저기 말하자면, 호텔 여관 역할을 음. 했던 곳이고, 음. 옛날에는 외상도 했잖아. 외상을 가면은, 그 할머니가, 그를 몰랐어. 음. 많이 먹은 사람은, 이렇게, 아유. 이렇게 한 줄을 긋고 작게 먹은 사람은, 네. 짧게 긋고다 음. 먹으면 또 이렇게 가래로 이렇게 네. 하는 방법으로다가, 음.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했어. 앙을 수가 있잖아요. 그건 할수 없는 거지. 뭐. 아, 알지 알지. 뭐. 전국에 이런 네. 주막이1 5 0 0 군데나 되었 아 근데 여기 주막이 네. 마지막으로 남은 주막이라서 그럼 전국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이거 예, 뭐, 보존하는 데 하나밖에 없지. 예천에서 제일 유명한 관광지가 여기인가요? 어, 예천 팔경이라고 있는데 네. 이거 여기가 이경이고. 네. 아 이거 이경.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예천군 문화관광해설사 김자 김인자 매자입니다. 주먹에 놀러 한번 오세요. <웃음> 주목보다 오래됐죠. 주목보다 오래돼. 주먹은한백년전넘어고 나무는 오백 년 넘어갔고. 그럼 이거 이름이 뭐예요? 해하나무 풍삭을 정할 때힘센장정이 네. 네. 들면 흰거 들면, 네. 네. 들면 풍삭이 올라 많고 장은거 들면 풍삭이 적혀져요 아 정말요? 아 정말요? 이거 근데 실제로 들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씨. <웃음> 이거 들수 있는 거 맞아요? <웃음> 이거 못 되면 풍삭을 못 받는 거잖아요 네, 주말 되시면 상영 주말에 오시면 오늘 무료 공연 보실 수 있습니다 <웃음> 여러분 이거는 돛배 이게 낙동가 여기 상관입니다 저 아, 저 상관. 오, 왼쪽에서 봉화진은 네. 네덜천 왼쪽은 북쪽에서 일어는 금천 금천 태백항진에서 일어는 낙동가 낙동가 기는 보부상 문화체험존 음. 막걸리 홍보가 서어을 음. 한번 해보도록, 음. 해보도록 어, 음. 저희 내기 <웃음> 아 하나 하나. <웃음> <웃음> <웃음> 어, <뭐야. 웃음> <웃음> 아, <웃음> 보부상이네요 정말. 이렇게서 뭘, 뭘 파는 거죠? 이보부상이고물는 <웃음> <웃음> <하라고>. <웃음> 이렇게 막걸리가 많구나 예천은 삼각주막 막걸리랑 용궁 막걸리 아, 여기서 체험도 가능해요? 막걸리 만들기? 아 체험은 안, 된다. 아, 체험은 안 된다고 합니다 체험 막걸리요 체험 프로그램은 근데 그거는 있어요 시음주 먹을 수 있는 그건 있다고 해요 여기 이제 또 여기에 캠핑장이 있거든요 거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여기 또 캠핑하러 온 분들 있네 아 나도 캠핑하고 싶다 자, 여러분 여기가 삼강나루 캠핑장입니다. 여기 데크 여기 그냥 차만 가져오고 차박해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텐트 치고 무당벌레. 네. 응 그러니까 무당벌레 메뚜기. 그리고 저 뒤에는 뭘까요 노랑색 나비. 나비. 귀여워. 귀여워. 아 방방 방방. 이거 방방이죠? 네. 저는 가면 안 되잖아요, 이거. 네, 네. 네. 우와, 오! 오 아, 다치신다. 와, 재밌다! 아, 힘들어. 아, 집 라인. 어머, 집 라인. 다실래요? 네, 어머, 집 라인도 있어요. 어? 네. <웃음> 우와! 우와. 때까지 저희 그 장광자 현자 그 팀장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가족들이, 채원님 :illo 스며흡> <messeduringaret> 감사합니다. 우 에, 못 찍어 드릴까요? 우와, 못시는 뭐 거예요. 좀좀 찍어 줘요. 공식 전달서 보러 돼요? 예. 우와, 감사합니다. 저는 작가예요, 어머님 어머님들은 여기서 어떤 일을 하세요? 음. 너무 음. 맛있어 <웃음> 아또좀 의자도 챙겨주시고 물도 챙겨주시고 다챙겨주시비빔 이건 진짜 돈적어도못 먹는 거잖아 진짜 맛있었어요. 음, 진짜 음, 제 음, 여기 양심에 음. 이렇게 손을 얹고 음. 진짜로 맛있었어요. <웃음> 그리고 또 이렇게 야외에서 먹으니까 또더맛있니다 음. 그리고 예천이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고. 맞아요. 맞죠? 맞아요. 그리고 맑은 공기에서 먹으니까. 일단 음. 지금 토끼 감빵이라는 곳에 왔고요. 용궁 순대 45년 전통집이 옆에 있고. 아 저기 있다. 용궁역. 여기 오길 너무 잘했다. 나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용궁역이 되게 레트로한 그런 감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진을 많이 찍는다고 합니다. <목소리> 여러분 이게 토끼 간빵이고요. 이렇게 옆에 보면은 뭔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있고. 오디쉐이크 너무 맛있을 거잖아요? 오디쉐이크? 밀가루를 안만는고푹밀 이런 거로 만듭니다. <목소리> 여러분 이게 토끼 간빵입니다. 이것도 가위야 야외 테이블도 있어요. 이렇게 기차길에서 먹는 거야. 이것도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한번 기차길에서 먹는 거예요. 이렇게 용궁, 용궁, 용궁. 이게 만 원이고요, 여러분. 이게 이0 원. 엄청 달고 오디가 되게 씹혀요. 그리고 건강할 것 같은 맛이에요 이게 만원이다 이렇게 생겼어요 모자같이 생겼어 이게 왜 근데 토끼 간이지? 음. 냉동맛이 나요 근데 특이하다 이 정도? 고구마 응? 음? 응? 음? 이건 진짜 맛있어 약간 쫀득쫀득하고 찹쌀떡보다 맛있고 이 식감이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소주 파는 대로 소주방이라 부르네? CU 이게 시장인데 시장, 시장 끝난거죠 시장 이게 시장 시장 <웃음> 아 정말요? 원래? 아아 아. 네, 아, 원래 사람들이 요즘 많이 안 와요? 엄청 많았어요? 네,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해령포 등산 안내도가 있어요. 솔직히 제가 진짜 등산 좋아하거든요? 지금 여기가 현이치예요현이치고 전망대는 걸어 올라가야 된다고 하고요. 여기가 제1 병풍 다리고제2 병풍 다리가이현이치에서 해령포를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용포마을 그 다음이 아까 우리가 갔었던 삼강문화단지 바로 앞에 여러분 강이 보여아나 이거 진짜 가을 동화에서 본것 같아 뿅뿅다리의 유래 발판 구멍에 물이 퐁퐁 솟는다고 해서 뿅뿅다리가 아니라 퐁퐁다리였다 어? 아니네 저 지금 와 진짜 인스타 감성 그 다리다 와 여러분 이렇게 강가 와 너무 좋은데 와 진짜 너무 좋다 와오와 우와. 우와, 좋다 이 노을이랑 오늘 노을도 너무 예쁠 것 같다. 우와! 근데 오토바이도 이렇게 지나간다고? 제가 간 데가 이제 회룡포 가는 곳이고 여기는 회룡대, 회룡대고 장안사도 같이 있대요. 아까 장안사도 예쁘다고 해주신 분 계셨었는데 이제 그럼 밥 먹으러 갈까요? <목소리> 이거 같은데? 용궁 주말장터? 주말장터 같은데요? 와 이게 주말장터래요? 와 진짜 대박이다 이거 너무 잘해놓는 거잖아요 내일 열리겠네 예전 잘해놨는데 여기는 이렇게 수비실이 있다니까요. 맛집 인정. <목소리도> 출입자 명부 먼저 쓸게요. 오징어 <목소리도> 불고기. 와 이거봐요 이거봐요 순대. 안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국물이 일단 맑고 여기가 순대가 유명하잖아요. 때가 비주얼이 미쳤는데 비주얼 미쳤는데요? 그냥 이거도 일단 간이 좀 어느 정도 돼 있어가지고 맛있고 여기다가 좀 고추를 제가 일단 넣겠습니 이거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이거 응? 완 오징어 석쇠 오징어는 미쳤다. 응, 음, 약간 불맛. 양념이 진짜 맛있어 씹지 않아도 이렇게 양념이 올라오잖아요 음, 음, 너무 맛있는데? 깔끔한 국물에 약간 자극적인 오징어 직화 불고기가 나오니까 음, 맛있는데? 내장 원래 안 먹거든요? 저. 내장이 부드러워서 맛있네 감사합니다 오밤 됐다 개구리 소리 예천 여행을 이번에 처음 와봤지만 그 제가 오늘 갔었던 삼강 문화 단지는 수도권에서도 되게 가까운데 삼강 문화 단지 내에서도 볼거리가 되게 많았잖아요 특히 삼강 주막이 정말로 저는 되게 국내 유일하다고 라 생각을 하고 진짜 많은 분들이 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거기서 또 파는 음식이 맛이 없고 이러면 내가 또 추천을 못하는데 또 거기다가 음식까지 맛있어 예찬홍보대서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진짜 너무 신기했고 현재의 과거의 모습을 볼수 있는 곳이 또 어디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